와이도 어. 어? 너무 너무 컸었 아, 데 아, 없앴다 아, 미친 어? 어. 지금 쓰레기 나도 너무 많네. 안 쓰는 너무 많네 안쓰도고 고 cool. 어차피 할거면은 예전은 낫지 음, 음. 어. 어. 음. 음. う 어. うんう 어. うんう 루코타고, 도망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내가 고루 어차피 해도 게못 들려요. 교수 저기 보이는데. 음. 어. 교수 잡으러 가자. 嗯음嗯嗯嗯 으음? 어허 흠음 음? 음? 어허 어허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웃음> 어! 음! <목> <목> <목> <목> 이거 구해주면은 할수 있겠다 근데 안 구하겠지 이걸 왜 구해 음? <웃음> 음? 바로 가보죠. 어. 우베부 잡으러 가자. 음? 한데 스무스하게 때려줍니다. it. I'll zoom it d o 이런 혜자인 친구가 또 있을까? 아, <웃음> 어, 왜 이래, 이거? <웃음> 어. 나이스 안치고요 주술사가 앞에 견제 왔는데 음. 막 바로 안찰 거야 막함 어. 사운드 같이 오겠죠 아 그래도 주술사가 치료 안하는 것 마음으로도 좀 음? 만족하고 살아야 할듯 음. 아마도 아왜 해독기 돌리도록 내둘걸 그랬나 그리고 어, 오잖아 나한테 어 온다 온다 응 절대 안되지 그냥 뭐야, 이건? 음. 바로 될 거야. 음. 바로 내려갈 거야. 음. I'm lucky guy I'm very lucky guy 음 까비 아 <웃음> 어떡할 건데 그냥 뭐야 이거는 아, 뭐야 이거는 안 커져 아, 그냥 양아 그냥 뭐하양아치들이 그냥 뭐하는 거야 자자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웃음> 발음꺼지고요 <바로> <웃음> 허탈한 뒷모습을 보는 너의 표정 참으로 볼만하구나 어. 너무 야무진데 아예 탐사원하고 주술사에서 허탈한 표정 보는 게 약간 쾌감이 되는데 어. 맨날 생존자들로 감자 괴롭히니까 음? 좋았을 거 아니야. 그냥 자기들끼리 하하 후후 하면서 어? 그 수많은 감시자들의 피 눈물 어 내가 오늘 갖고 간다 음? 자 드가지고 어. 음? 이건 바로 때려요 어차피 음? <웃음> 어, 어차피 밤색이거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렇게 절대 못 돌리고 그냥 한대 마구 죽은거지 어 어떡하는지 부쪽으로 하면은 어골라뜨리기 아아 골라뜨리기 나이스 그냥 야와 죽어 그냥 음와 일로와 일로와 그냥 그만하고 끝내자 빨리 어후다후다가와후다가 호타, 음. 하고 빨리 오자 음 빨리 와아 진짜 알았어 아, 았어 아, 안짜 아, 진 아,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그냥 그냥 짜 아, 죽짜 아, 고 그냥. 어딜 아, 진짜. 아, 진짜. 아, 죽어 그냥. 아, 참 지지 어 참교육 성공